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0월 6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없네요 내일 있어야 할 정기점검이 차주 진행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한다고 하네요 이번주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주에 두배가량 많은 내용이 있길 바랍니다 내용이 없는 대신 새로운 공지사항 두개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10월 7일부터 제한적으로 서버 이전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기간은 10월 9일인 금요일까지입니다 어, 뜬금없이 서버 이전이 나왔어요 10월 7일인 수요일 3일간 어, 제한적 캐릭터 서버 이전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이 개발자 편지의 인구 또는 전투력 불균형에 대한 보완 조차중 하나로 제한적인 서버 이전, 어, 요거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대장님들의 서버 이전을 지원하고자 모든 인원에게 서버 이전 비용을 일시적으로 400레드잼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저는 또 모든 인원한테 레드잼을 준다는 소린 줄 알았는데 <웃음> 서버 이전 비용을 그냥 400잼으로 한다는 소리였네요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기존에 했던 서버 이전 방법이랑 똑같구요 이전 가능한 레벨은 70레벨 이상부터 이서버이전권는 V4 상점에 서버이전 탭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나오겠죠 가격은 400레드잼 계정당 구매한정 1회입니다 1회 한번만 이동이 가능해요 자 캐릭터 서버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상단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전 가능한 서버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위에 조금 말이 어려웠지만 예시를 보면은 PNC 5 서버는 PNC 3, 호번 3등 선택 가능 서버로 표기된 서버로만 이전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거 봐서는 여기 서버 이전 신천 가능한 서버. 여기 있는 서버들이 8개 서버로 여기 있는 서버들이 이동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 있던 서버들. 여기 있던 서버들은 이제 이전 불가능하고요 11개 서버가 여기 밑에 있는 8개 서버로만 이동 가능하단 소리죠. 그외 서버들은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는 서버 이전 신청 가능 서버들 여기 적혀있는 이 11개의 서버만 여기 선택 가능한 서버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전하고 다르죠? 모든 서버가 아니고 이 선택 가능한 서버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자, 이 서버 이전이 생기면서 이번 주인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차원 난투전 월드보스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버 지연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주차 때 이제 순위보상, 참여보상, 클래스보상 전부 다두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4일 미참여자는 패널티가 어, 적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분들은 2주 뒤에 이제 보상 두배때 참여하지 못합니다 요거는 9월달에 계속 미참여한테는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 매주 월요일은 어떤 업데이트 나올지 대기 타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조금 허무하게 끝났네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서버 이전이 지금 나와버려서 조금 애매합니다 과연 이건 누굴 위한 서버 이전인지 좀 감이 안 오네요 다음 주에는 영지전과 신규 캐릭터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